亲爱的主耶稣感谢你这一晚上看顾保守我们平安的度过主啊谢谢你奉献的乳山爱子耶稣基督定死在十字架上代替了我们一切的软弱担当了我们一切的疾病主啊你说若这城中有十个艺人向你举手祷告悔改认罪祈求你赦免主啊你就嗯后悔葬葬在在这世上 주아 주님 능고 주시 지창의 이 이지 저 나디 쇼우먼 전능 고요 회가의 신니의 지원 상천 예 주니 방주我们 도구 난관 대신 자매주 다가 홍주 예수 지도 드시는 증명 지오 아멘 자하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중국 기도문으로 중국어도 배우고 기도하는 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이 기도문은 현재 중국의 코로나 상황을 담은 그런 기도문입니다. 그래서 짧은 기도문이지만 이 상황의 엄중함을 느낄 수 있는데요. 저희 나라도 그렇고 지금 전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하여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고난을 받고 힘든 가운데 있는데 기도하는 마음으로 수업을 했으면 합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친아이드주예수 어, 친아이들 친아이 사랑하는 주 예수 예수님 간신히 시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저이완상 지난밤 칸구 칸구는 우리를 보살피다 돌보다 라는 뜻입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바우쇼 바우쇼 지키시고 워먼 핑핑 안안도 두고 빙안이란 말은 평안하다는 뜻입니다. 빙빙안안 이렇게 중첩을 사용하고 더나 뒤을를 붙이면 부사로 사용되어서 동사 앞에서 부사의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평안히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감사해 니, 这一晚上，抗固保守，我们平平安安的度过，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주아 주님, 시신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펑시엔 리더 두성 아이즈 펑시엔은 봉헌하다 라는 뜻입니다. 보통 어, 이, 낮은 어, 하나님께 우리가 봉헌을 한다 이런 조금 높은 사람을 향하여 봉헌을 한다 이런 의미인데요. 여기에서 펑시엔은 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그 아들을 내어주심 희생하신 것을 의미합니다. 펑시엔 리더 두생아이즈, 두생은 두, 아이즈, 두, 성, 두 독생이라는 뜻입니다. 두생아이즈는 사랑하는 아들, 독생, 사랑하는 아들, 독생자를 말하죠. 사랑한 독생자를 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지도, 예수 그리스도, 주님, 띵, 띵은 못을 박다라는 뜻입니다. 띵, 시, 띵시, 쟈시지架상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다. 이런 뜻입니다. 못을 박혀 죽었는데 어디에서 죽었냐면은 이 스디에 이 보호가 옵니다. 전지사가 보호가 되었습니다. 짜이 스지지 하상 예수님께서 못 박혀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셨다. 그래서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그다음에 따이티 사이티는 대체하다 라는 뜻입니다. 대체하셨다. 무엇을 대체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 대체를 했습니다. 우함은 이치에다. 루안 루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대신하셨다. 루안 루 루안 루는 어, 이치에는 모든 것이란 뜻이고요. 루안 루 软弱는 연약하다입니다. 代替了我们一切的软弱 단당, 担当, 단당은 담당하다입니다. 감당하시다, 담당하, 다 감당하시다. 단당러, 我们一切的疾病. 疾病은 질병을 말합니다. 질병을 질병이라고 합니다. 질병, 질병. 예수 지도 띵스 자의 수지자상 다이티 러 워믄 이切의란루 단당러 워믄 이切의疾病 우리의 질병을 담당하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런 기도입니다 주아 주님 당신이 말씀하셨습니다 루는 루고 만약에 이런 뜻과 같습니다 루어 저청 청은 성을 말합니다 도시 도시를 말합니다 저 정중 이 도시 중저 정중 장소죠 장소가 나오고 요구문이 나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요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요에는 두 가지가 있다 했습니다 하나는 소유고 하나는 존재라고 했는데요 전염문에는 어 장소가 나오거나 시간이 나오거나 그리고 요가 쓰이고 뒤에 명사 또 사물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어 그 내용을 한번 참고하시고요그 다음에 저 정중 이 도시의 요식의 일은 만약 이 도시에 열명의 의인이 있다면 샹니 쥐소다거 쥐쇼 쥐소는 손을 들다 라는 뜻입니다. 쥐소쥐소샹 쇠쇠 샹 사람 지소 누구를 향하여 손을 들다 이런 뜻입니다. 샹주 지소 다거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샹주 지소 짬매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아주 잘 쓰이는 문구죠. 샹리 지소 다거 주님을 향하여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자 그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호이가 후이가이 는 회개하다 라는 뜻입니다. 후이가이 회개하고 른쥐 른은 인정하다는 뜻입니다. 죄를 인정한다. 른닝 른쥐 죄를 인정하고 치치오 치치오는 기도하다는 뜻입니다. 치치오 기도하는데 뭘 기도합니까? 섬면은 서면. 죄를 용서함을 받는 것 사면을 말합니다. 사면하다 어 당신 앞에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한다면 의인이 10명이 있어서 그 의인들이 손을 들고 기도한다면 그리고 회개하고 죄를 인정하고 당신의 용서를 구한다면 좋아. 그렇다면 주님은 니 치우 루고 치우 꼬딩 따페입니다. 루고가 나오면 은 반드시 뒤에 치우가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주님은 이런 상황이 있다면 곧바로 호후의 호흡. 호흡이는 후회하다라는 뜻입니다. 호후의 후회하셔서 지양 저짜이이 재앙을 지양 내리다라는 뜻입니다. 어디에 내리는 가요 지양 짜이저디이 세상에 내린 이 벌을 지양, 어, 지양은 마구문과 같습니다. 와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목적어가 뒤에 오죠. 그래서 이 재앙을 이 세상에 내리다 이런 구문입니다. 그래서 니즈호후이 후회하시는데 뭘 후회, 후회하십니까? 바로 이 재앙을 이 세상에 내리신 것을 후회하십니다. 후회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에 나오는 그 기도 중복기도의 내용이죠. 주아 그래서 지우주. 주 치우주. 그래서 주님께 구하오니 당신이 능고 하시옵소서. 즉시 그치다. 충분히 당신을 그칠 수 있게 하십니다. 지우주. 기도하오니 당신이 반드시 이걸 멈춰주십시오. 저장 원이. 원이는 전염병 코로나 상황을 말하는 거죠. 원이 온역. 전염병을 말합니다. 장은 양사입니다. 보통 병이나 어떤 상황에 대한 양사입니다. 이 장. 저 장. 저 장원이 이 질병을 멈추시고 이 이즈. 주. 이 주는 고치다란 뜻입니다. 이 주. 고치다 치료하자. 저 따디. 이 대륙을 이 땅을 고치소서. 그리고 수오만 쩐다. 시음은 시 구문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진정으로 수음은 능고 우리가 많이 배웠죠? 제가 여러 분 강의를 했습니다. 수음은 쩐더 능고 우리로 하여금 요 후이가이 드신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소서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회개하는 마음을 갖게 하셔서 위니 쥬은 샹천 자 한번 보겠습니다. 후이가이 회개하다 위가이, 회개하다, 위가이, 샹천, 샹천은 서로 걸맞다 라는 뜻입니다. 이 샹천 단어가 나오면 앞에 위유 뭐뭐와 라는 뜻입니다. 뭐뭐, 이 서로, 서로 합이 맞다라는 뜻인데요. 서로 이게 맞으려면 뭐가 있어야죠. 두 개가 당신의 지우음과 이거와 우리의 회개하는 마음이 샹천되도록 잘 합, 어, 맞도록 그렇게 해달라 합당하도록 어, 서로 맞도록 그렇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위님의 구은 상처, 시우먼 진짜 능고 회개의신 우리에게 회개하는 마음을 주셔서 당신의 구원의 은혜와 합당케 하여 주십시오라고 지금 이 코로나 상황을 대변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위엔주 원합니다 주님. 니 빵주 워만 더 두고 난관 빵주 라는 말은 돕다 라는 뜻이고요 난관, 난관이라는 말은 어려움 우리가 난관이 있다 그러잖아요 난관, 어려움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위엔 주, 주님 기도 드립니다 니 도와주셔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두는 건너다란 뜻입니다. 어떤 난간을잘 통과할 수 있도록 잘 건널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간시에 짠 메이주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주님 차, 찬양합니다. 다가 오펑 예수 지도더성더준 민체치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존귀한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기도문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친아이주 예수 간신히这一晚上抗古保守我们平平安安的度过主啊感谢你奉献你的独生爱子耶稣基督定时在十字상上代替了我们一切的软弱担当了我们一切的疾病 主啊你说若这城中有十个异人向你举手祷告悔改认罪祈求你赦免主啊你就后悔将这灾降在这世主啊就求你你能够仔悉这场瘟疫医治这大地使我们真的能够有悔改的心 与你的救恩相称愿主你帮助我们度过难关感谢赞美主祷告奉耶稣基督得生的尊名祈求阿们亲爱的主耶稣感谢你这一晚上看顾保守我们平平安的度过主啊 谢谢你奉献的独生爱子耶稣基督钉死在十字架上代替了我们一切的软弱担当了我们一切的疾病主啊你说若这城中有十个艺人向你举手祷告悔改认罪祈求你赦免主啊你就嗯后悔降这灾在这世上主啊就求主你能够窒息这场瘟疫医治这大地使我们 네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 시간 되시기를 바라며 다음 시간 더 좋은 기도문으로 또 만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